사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연기 공부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하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 연기 공부를 하려면 사실 연기를 가르쳐 줄수 있는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찾게 됐는데 제가 바라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좀 아신다는 분들은 뭐다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.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나 연기 강사님들이나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하, 일단 연기는요. 학문이 아니라 예술이에요. 예술을 학문처럼 이렇게 습득해서 막 암기하고 외우거나 트레이닝해서 쉽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영감이 중요하고 멘토가 중요한 건데 어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마치 그렇게 해야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들 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시니까 실제로 제가 기획사를 운영하고 연기 쪽 관련된 일을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그런 일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배우들 실제로 그쪽에서 일하시는 기획사 업무를 보는 동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촬영을 해보게 됐으니까 관심 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내가 연기 지망생인데 내가 앞으로 연기자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라면 어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알고 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다른 분들하고 시작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연기지망생들은 무슨 생각으로 연기를 하세요? 연기자가 되겠다, 연기자로 성공하겠다,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기지망생들 많이 만나보면 좀 막연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즘은 좀덜 하겠지만 연기자가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분들이나 연기한 게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라고 생각해서 시작해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덤벼들 건 아니에요 물론 재능이 있거나 어, 정말 좋아서 하는 분들한테 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시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하실 거고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피해야 될 부분은 저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는 잘 못하고 연기는 그냥 좀잘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본인만 알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만 연기는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공부하는 건좀 어려워서 약간 회피식으로 연기하는 사람들은 연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 자기가 좀 잘생겼다 그래서 주변에서 난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고 내가 거울 봐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얼굴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연기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게더 많은 게 사실 연기예요 연기자로 내가 발을 딛기 시작해서 가보면요 다여러분들보단다 잘생겼어요 여러분들보다는 다 나아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믿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못해서 나는 연기를 해서 성공할 거야 이런 분들도요 하지 마시라고 한 이유가 아니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연기를 해요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연기지망생으로 올라가서 내가 경쟁을 해서 연기지망생들하고 싸웁니다 거기 가면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치열해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노력하기가 싫은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그 트레이닝과 어, 안 먹고 안 입고 막 그렇게 배고프면서 그 비참함 그거 다 견디고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공부하는 것도 자기 관리잖아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교 1등 한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재밌어서 하냐고 재밌어서 안 해요 물론 뭐 공부 못하는 친구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겠죠 그 재능만 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도 나 연기 쪽으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나 친구들이 나한테 좀 연기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연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학생도요 밤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자고 싶은데 참고 놀고 싶은데 막 공부하고 걔는 천재라서 모든 걸다 아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면요 그냥 외워요 그렇게라도 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 연기도 그렇거든요. 연기뿐만 아니라 이상 모든 분야가 사실 그래요. 어느 수준 이상 된 사람들끼리 경쟁하면요. 거기서는 정말 피튀기거든요 아마 아마 축구를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연기할 때 그냥 어, 도피처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 일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